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자 지금 저번 기준으로 1위가 원카였고 2위가 로저 3위가 야마토 4위가 오데, 5위가 이제 각광받고 있다고 한 영도키 그리고 6위가 습격키들 7위가 검수 8위가 류키 6키. 이제 류키는 나발이지 그리고 9위가 가도소 1 2가 사왕샹크스 아니면 공빅이 나왔었는데, 이제 나가리 되는 애들이 좀 많죠. 로저, 원카, 카이로 등급인데, 일단은 여기에, 이제는 류피가 들수 없고, 이제 가두석도들 수가 없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사왕샹크스랑 공빅도 끝났죠. 검은 수영도 이태이트 해요. 그죠? 3월 9일에 샹크스 뽑기 나온 거 아세요? 지금 샹크스가 이런 상태인데, 샹크스 뽑기가 나온다고 뭐가 달라진 게 있을까? 여러분들 일단은 오황루피를 어디로 보냐는 거예요? 오황루피 오황루피 오황루피가 몇 인가 원카랑 오황루피 봤을 때는 어때요? 원카랑 오황루피 원카, 오황루피, 로저 요, 요거 이제 셋에서 대결 아니야? 실제적으로? 형 오황루피 용카이도 쓰면 진짜 조합 사기야 오황은 무조건 탑3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 내 생각보다 들어오죠. 그리고 오왕루키 갈등 방어랑 공격이 너무 잘 어울리는 밸런스캐다 이제는 거기가 초패캐야 어, 일단 오왕루키 초패 돌드로조 초패 아, 멍카 초패 용카이도 초패 이제 다 초패여야 돼피이님이 힘들어 그래도 야마토보다 용카가 좋죠 야마토가 밸런스캐야 근데 용카가 5성전까지는 전혀 쓸데가 없어 그리고 용카의 치명적인 단점은 요 위에 천장이 있으면 용으로 변신을 못해요 그게 아주 삭 구려요 아 맞다 비닐 저 보석 천개 넘는데 다음에 대리권 맞길래 그치 요즘 내가 황금소이긴 하지 오왕은 또 아카이노를 바른다 로전은 오왕을 바르고 이게 진짜 먹고 먹히네요 이게 이조가 아카이노를 이긴다 이조가 이거 되게 놀란 캐네 저번에 영도피가 올라온 것처럼 영카는 오황을 바르고 노래 이름 같네 영카는 오황을 바르고 사랑의 향기를 남기고 뭐 이런 느낌인데 그리고 키드가 오뎅을 이길때가 있어요 아 키드 원래 좀 키웠어 일단은 1위부터 5, 6위까지는 좀이렇게 정리가 확실히 되겠네요 네이렇게 되겠고 이제는 10위권 안에서 7개에서 8개 캐릭터가 이렇게니까 사실은 이제 초폐 안뽑으면 못뽑으면 힘들죠 그리고 지금 원바로가 인기가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원바로가 이제 광고를 좀 하더라고 한국에 나한테야 지금 효과 좋을텐데 10위는 2조각인가요? 2조? 2조가 각인가? 오호... 좀 의견이 갈리기 시작합니다 2조 나쁘지 않지 2조네요 2조 2조 3조 5조 2조 3조 4조 5조 미안하다 아 2조가 진짜 괜찮나보네 근데 나 2조 없는데 여러분 2조가 남자예요 근데 2조의 약점이 로저인데 자 여러분들 공약 하나 할게요 공약 하나 합의 채널 멤버십 가입하는 사람이 10명 넘잖아요 10명 넘으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실망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정리가 될까요 자 2조가, 2조가 로저 잡는다고? 3위 인수염을 12위로 해야 된다 그래, 그러면은 1 1위 오랜만에 1 1 12위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랑 진짜 오랜만이다 1 1 12위까지 하는거 그러면 12위에 전성기 인수염 얘기 많아서요 전성기 시로이엘를 12위에 넣겠습니다 샹크스 샹크스가 과연 버프가 되느냐 형 소바마 스피가 루피 이기던데 저런 거짓말은 하면 안되죠 자 그러면 일단 저.. 자요렇게오 어허 샹크스 진짜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예전에는 샹크스가 다 쓸었어 루피가 지금 미쳤어요 그래 우왕 루피가 미쳐서 1등에 있잖아 우왕 루피가 미쳐 날뛰고 있잖아 최강조합도 싹다 바꿔야지 지금 이것도 말이 안돼 지금 최강조합 그냥 하나로 정리 우왕루피하고 원카면 끝이에요 그냥 여러분 딱 요정도까지 하꼈습니다 어? 아 이렇게 하다 전성기 인수염을 11위에 놓고 혹시나 버프가 될지 모르는 우리 신샹을 여기다 딱 놓고 신샹 신상을 딱 여기다가 놓고 12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스격영은는 이제 들어가죠 자, 와, 야, 진짜 야마토 등장이 아니라 오왕루피 등장이죠? 오왕루피가 등장하고 최신판 원바로 캐릭터 순위는 이렇게 되겠네요. 진짜 오왕루피, 오왕루피가 바로 1위 탈환하고 그 밑에 원수 아카이노와 골드로저가 맞칩니다. 네, 그리고 밸런스 키에 야마토가 4위, 용카이도가 5위. 자, 야마토의 장점은 밸런스가 좋고, 용카이도의 장점은 5성부터 빛을 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야마토와 용카이도가 다이다이 등이 야마토가 이기기 때문에, 야마토가 4위. 그리고, 용, 용카이도가 맵에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야마토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고 5위로 갑니다. 네. 그리고 6위는 깃발 잘 뽑는 우리, 오뎅오뎅, 코스키오뎅, 그리고 7위는 영도피, 8위는 습격키드 9위는 초패 잡는 이즈 10위는 그래도 검은숨 11위는 전성기 지로이예고 그리고 12위는 혹시라도 버프가 될지 모르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신상입니다 여기서 두개 잡고 가야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게임 그래도 아나 이거 좀 재밌게 하고 싶어 하면은 무조건 1위에서 5위까지 캐릭터 하나정도는 5성 잡고 가야되고요 그리고 6위에서 12위까지도 하나를 뽑아서 5성을 잡아줘야 그래도 원바로 할만합니다 지금 내가 A에 있어서 지금 아까 막막 날뛰고 다니거지또 S가면 은또 이게 꽉 막혀요 아주 그냥 피가 안뿌리는 것처럼 네, 꽉 막혀요 그렇죠 레일리가 없는 이유는 손을 타요 손을 그래서 보편적으로 초보 유저들이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캐릭터 우리 꽁치하면할수 있지만 네, 그래도 우리는 조금 보편적인 유저들을 생각해서 순위를 항상 짜주니까